네 안녕하세요. 네. 당신의 걸스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청귤 청이나 뭐 다른 수제 청들 담궈 보신 적 있으세요, 다들? 이 청귤이 딱 지금만 담궈서 먹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피해요 행복해. 네, 지금 이렇게 저희 감귤나무에는 이제 풋귤이 지금 이렇게 달려 있어요.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제 풋귤이 나가게끔 되 있습니다. 초반에 나가는 귤은 약간 이제 하얀색 계열로 이제 과육이 이제 색이 묻어나 있고요. 그 다음에 노란색, 주황색 이렇게 이제 거쳐가게 돼요. 언제든지 대환영이니까요. 오셔서 네, 여기서 꼭 쉬시고 가실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